번거로 내가 본거야? 제가 지난달에 유튜브로 올린 수익이 3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많은 수익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내적 갈등을 일으켰어요 이걸 과연 써도 되는 것인가? 아, 쓰면 안 되는 것인가? 내가 받아야 될 돈인가? 아 물론 제가 이래서 번 돈이기는 한데 그게 문제란 말이야 그게 90%가 90%가 슈퍼챗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발생된 수익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각자 한분한분한분 한 분, 한분 저를 위해서 또는 저희 채널을 위해서 가입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그 돈이기 때문에 솔직히 나만 호의호식하고 즐기고 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을 일주일 동안 하고 있어요. 그냥 시청 조회 시간으로만 나왔으면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 분들이 보내주신 돈입니다. 고민입니다. 맛있어? 저는 <웃음> 이게 다 심은머리라 아... 일단은 그 300만원이라는 금액을 보고 솔직하게 기분이 좋았어요 야, 짧은 시간 아주 행복했습니다 그 행복했던 기억만으로도 만족한다 제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그 돈은 제게 아닙니다 저 유튜브를 시작을 했을 때 정말 힘들었어요 금전적으로 힘들었고 삶의 방향을 잡지도 못했고 방황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응원과 힘 그리고 많은 지원과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제가 밥 먹고 살수 있게 일어설 수 있게 만들어 줬던 것은 유튜브 제 채널의 시청자 분들과 구독자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300만원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독단적인 결정을 지금 내렸지만 어쨌든 가족의 동의는 구해야 되잖아요 이 순간, 이 시간, 지금 현재 상당히 기분이 좋다 나 오빠가 여태까지 유튜브로 한 300을 벌었어 300을 벌었는데 어 이거를 어, 다 기부하려고 그래 엄대로 해. 어? 엄대로 해. 나 아, 진짜로? 내가 본 거야? 자기가 본거 자기가 한다는데 뭐? 오케이. 오케이. 좋은 일을 쓴다는데 뭐? t h a n 그러면어 안돼 이래. <웃음> 그거 내 거야 이렇게 해야 해. 야 오케이. 땡큐 아빠 이거 한개 나에게 있어 300만 원은 인생의 큰 변화를 가져다 줄수 없지만. 누군가에게 있어 300만원은 인생을 바꿀수도 생명을 살릴 수도 있는 너무도 소중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나눔의 시작이 행복을 찾아가는 시작입니다.